지난 10일 tv조선 아임 히어로 임영웅 101에서는 임영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비하인드가 공개됐습니다. 아임 히어로 임영웅 101은 임영웅의 콘서트 준비과정과 현장의 열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방영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날 영상에서 임영웅은 콘서트를 앞두고 숨가쁜 준비에 나섰는데요.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신곡 위주로 세트리스트를 구성하고 기존 곡도 새롭게 편곡했다는 이명홍은 여러 차례 합주를 맞추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컨디션 난조 속에서도 리허설에 집중한 이명홍은 무대 동선에 이어 안무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자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공연 일주일을 남긴 이명홍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느낌이다. 남은 일주일 동안 그동안 했던 모든 연습과 마음가짐을 정리해야 할것 같다.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안무가 내 몸에 익숙해질 수 있을지 라며 안무가 다 안된다 라고 걱정했습니다. 이어 공연을 앞두고 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반 긴장반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명웅은 아랫배가 계속 떨리고 목소리도 떨린다.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다 라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다. 그런데도 너무 신났다. 빨리 이 스크린이 열리고 무대 중앙으로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고 싶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전국 투어를 통해 각지를 돌며 팬들을 만난 이명웅은 과거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명웅은 산속 깊은 곳까지 다녔던 예전 생각이 많이 났다. 그때의 심정 제가 찾아가는 곳의 모든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마음은 다를게 없었다 라고 변하지 않는 초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신인 때는 사람들이 제 능력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지만 쉽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전쟁 같은 시기를 보냈다 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비상구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크게 노래 하면 민폐가 될까봐 비상구 쪽에서 노래를 많이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비앙또라는 곡에 맞춰 준비한 영상을 위해 검술 액션을 배우고 왕으로 변신해 사극연기에도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수염 분장을 한 이명웅은 팬들이 많이 웃으시더라. 수염 달고 나오는 모습이 재밌어 보였던 것 같다. 앞으로는 수염을 달지 않겠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어느덧 100일간의 여정을 지나온 이명웅은 영상이 나갈 때는 아마 긴팔을 입는 시기가 돌아와 있을 거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지나간 계절이 또 돌아오는 것 같다. 계절의 변화 이런 차이는 있으나 아마 우리는 변함은 없을 거다. 라며 저는 언제가 되어도 여러분의 눈빛, 그 마음들 절대 잊지 못할 거다.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연말 콘서트 일정이 깜짝 공개되자 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른 가운데 이명웅은 일편단심 민들레야, 울면서 후회하네, 서시 등을 부르며 안코르 무대를 꾸몄습니다. 앙코르 무대를 앞두고 팬들이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의 걸음을 재촉한 이명웅은 어떻게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를 기다리는 분들과 빨리 소통해야겠다. 빨리 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다. 라고 팬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명웅은 나이가 들면 감정이 무뎌진다고 하지 않나. 1. 바쁜 삶에 치여서 들판에 핀 꽃을 보아도 좀 무감각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늘 설레는 것처럼 여러분의 설렘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항상 변함없이 풀을 거다 라며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일기 속에 사진첩 속에 고이 간직할 거다. 혹시 여러분이 저를 잊어도 저는 이 영웅시대라는 사진첩을 언제고 꺼내 볼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라면 늘 설레고 언제든 저의 이야기를 다시 혹은 새롭게 써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기대하며 신곡 폴랄로이드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0일 방송된 아임 히어로 이명웅 101, 1 2브는 전국 유료 방송 가구 기준 시청률 6.33%, 4.56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